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유튜브 썸네일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런 썸네일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어, 어떤 이미지를 뒤에 넣고 그라데이션을 활용해서 글을 쓰기 좋게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응용하면 요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일단 파워포인트를 켰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딱 켰을 때 슬라이드 의 비율이 16대9 비율이어야 해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에서 와이드 스크린과 표준 이 중에서 와이드 스크린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는 기본적으로 4대3 비율이기 때문에 16대9 비율로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디자인 왼쪽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서 16대9 비율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이두 개를 지어주시고 일단 이미지를 하나 넣어 줄게요 제가 넣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넣었는데요 이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야 되는데요 무조건 대각선으로 움직여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편집하기 좀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줘야 하는데요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누르시고 오른쪽에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로 세로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와 똑같은 16대9 비율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마우스 를 바깥쪽을 누르시면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도형을 하나 삽입해 줄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직사각형 도형을 아래쪽으로 길게 삽입해 줍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넓은 도형을 삽입을 해줬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일단 선 없음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렀더니 여기에 이렇게 색이 나오는데요 이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이두 개를 삭제해 줄게요 제거 제거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중지점 두 개가 생기는데요 이 중지점 두 개를 일단 다 검정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양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투명도를 100%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끝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은은하게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만 하는 게 끝입니다 만약 에 여기다 텍스트를 적었을 때 하얀색 텍스트를 집어넣다 었 라고 하면 텍스트가 훨씬 더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 두 개를 집어넣어서 썸네일 텍스트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여기에 있는 글꼴은 배달의 민족 기랑해랑체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인데요 저작권에 전혀 문제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훨씬 더 글이 잘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없다면 이렇게 잘안 보이게 돼요 썸네일은 눈에 확 띄어야 하기 때문에 눈에 확띌수 있게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이 그라데이션의 방향만 바꿔줘도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집어 넣은 걸 이렇게 왼쪽으로 i 프트키 누른 채 회전시켜 볼게요 그러면 또,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짜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글을 쓰기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기도 할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왼쪽에 이미지가 있을 때 훨씬 보기가 좋겠죠? 어,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은, 겉에 검정색 라인이 보이죠? 이것이 뭐냐면, 텍스트 옵션, 텍스트 효과에 가시면, 네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네온이라는 효과 중에서, 색상을 검정색을 주게 되면,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살짝 힙뿌여진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썸네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썸네일을 가지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더 작게 만든 뒤에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 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와 그리고 상자를 입력해 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한 뒤에 또한번 입력하면 끝! 자 어떤가요? 간단한 그라데이션 하나만을 통해서 다양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썸네일을 만들어 주시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후에는 이제 이것을 이미지로 저장해야 되는데요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 주십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파일 형식을 png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셔야지만 이미지가 깨지지가 않아요 자 png 형식으로 눌러주시고 썸네일이라고 치신 뒤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 이둘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현재 슬라이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만든 썸네일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유튜브에 그대로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굉장히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썸네일 만들어서 유튜브 운영 멋지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